탄성력을 이용하시면 쉽게 나올 수 있어요 혼자 오늘 제가 믹스 보이스 정의 내릴 수 있도록 두가지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보컬 트레이너들은 믹스 보이스를 가성 플러스 진성이라고 가르쳐요 가성 플러스 진성으로 배우게 되면 배우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가성이라는 소리가 후후 후 이런 소리잖아요 그리고 진성이라는 소리는 하하 하 하, 하, 이런 소리잖아요. 자, 이두 개가 결합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유도되는 소리가 뭐냐면 고음이에요. 하, 하. 그럼 전반적으로 턱도 올라가고 목도 위로 올라가고 후두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성대가 조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가성 플러스 진성 사실 그리고 이 두가지 소리는 섞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성은 벌어져 있는 소리고 진성은 성대가 닫혀 있는 소리인데 어떻게 이 두가지가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성대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영상 보시면 성대 이렇게 파르르르 떨리죠 이게 뭐냐면 공기에 의한 소리이기 때문이에요 성대의 발성은 공기가 이 사이로 지나가면서 성대가 진동에 의해서 이렇게 파르르르 떨리고 이 접촉력으로 인해서 음성이 발생되고 공명에 의해서 소리가 울리는 거거든요 자 성대 보셨죠? 발성구조가 이렇습니다 공기에 의한 소리가 나와야 돼요 공기에 의한 소리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대는 접촉을 해야 된다 근데 가성 플러스 진성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 어려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첫번째 공기를 이용해서 소리를 내자 자, 따라해보세요 자, 이렇게 공기가 나오죠 자, 이걸 이제 발음만 바꿔서 그냥 바람불듯이 자 이때 주의할 점 이렇게 밀면서 소리내지 마세요 그러면 이렇게 소리도 밀리기 때문에 소리를 민다라고 하는거는 그만큼 날숨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성대접촉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지 마시고 간결하게 툭툭 던지듯이 자이 상태에서 후. <웃음> 후. 자, 제가 아까 공기에 의한 소리라 그랬죠? 후. <웃음> 후. 자, 그리고 두 번째. 소리 낼때 반드시 탄성력을 이용하세요. 성대 성질 자체가 탄성력이 있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탄성력, 튕겨지는 힘인 거죠. 자, 이를 테면 뒤에서 앞으로 혹은 앞에서 뒤로 자꾸만 방향을 사용해 주는 거예요. 후. <웃음> 앞앞앞뒤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그러면 뒤뒤뒤 뒤뒤 앞으로 해 볼까요? 푸 이런 식으로. 자, 이건 감각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손 같은 혹은 뭐 표정 같은 이런 동선을 활용해 주시면 좋아요. 앞으로 소리를 내는 것과 뒤로 소리 내는 것 이런 것도 감각적인 분야도 조금씩 익히시면 좋아요. 이런 감각적인 것도 반드시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가성 플러스 진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기 플러스 소리라고 생각을 하셔라 후, 후, 후. 그리고 고음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고음 안 되시는 분들은 고음 연습하지 마세요 성대 가용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고음을 내면 성대 질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음부터 점점점점 음역대를 찾아가는 훈련을 하세요 저음에서 내가 아 성대가 접촉되고 공기에 의한 소리가 나오고 탄성력이 나오는 것이 이런 소리다 라는 것을 느끼면서 고음으로 올라가야지 저음에서 성구를 찾으면서 고음으로 올라가지 않고 바로 그걸 고음으로 쏜다? 그러면 당연히 느낌을 알 수가 없죠 초보자 <웃음> 이걸로 이제 노래에 대입해보면 자, 보통 노래를 잘못 부르시거나 믹스보이스를 가창에 적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노래를 되게 일자로 불러요 얼마나 얼마나 더 이런식으로 어, 나는 공기 넣는다고 넣는데 어, 나는 소리 낸다고 내는데 왜 이렇게 나올까 일단 내는 방식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성력을 이용하시면 쉽게 나올 수 있어요 얼마나 얼마나 더 너를 이렇게 바라만 보며 혼자 이 거지 같은 사랑 이 바람 같은 사랑 계속해야 네가 나를 사랑하겠니 자 이런식으로 제가 자꾸만 소리낼 때 탄성을 쓰죠 탄성을 쓰면 소리가 어떻게 되냐 노래 부를 때 직선이 아니라 얼마나 가 아니라 곡선으로 소리가 날수 있어요 얼마나 얼마나 더 이런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리를 곡선으로 내는 습관을 내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믹스 보이스를 배우던 어떤 발성을 배우던 항상 소리를 곡선으로 내는 습관이 좋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믹스 보이스를 내기 전에 픽스 보이스를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픽스 뭐 고정시키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우리 몸에서 소리를 내려면 호흡이 들어와야겠죠 그럼 들어온 호흡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소리내는 훈련을 많이 하세요 그럼 믹스 보이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좀더편하게자 호흡하시고 들어온 숨 고정시키세요 이 말은 뭐죠 숨을 참고 있어라 몸에서 숨을 획 하고 써버리지 말고 들이마시고 나서 참고 있다가 얼마나 얼마나 이렇게 읽으면서 성구를 다지는 훈련을 하는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알려드린 연습법도 사용할 수 있겠죠 자숨 들이마시고 고정시킨 상태에서 후 보정시킨 상태에서 호흡과 성대 접촉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 정리해드리면 믹스보이스를 연습할 때는 가성 플러스 진성이라고 생각하면 어렵다. 그리고 성대가 조여질 수 있다. 그러니까 공기 플러스 소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공기에 의한 소리를 내야 된다. 후후후후후후 후, 후, 후, 후, 후. 탄성력을 이용해라 탄성력 앞에서 뒤든 뒤에서 앞이든 이런 감각적인 분야도 함께 훈련을 해라 자그 다음에 믹스 보이스를 훈련하기 전에는 픽스 보이스를 훈련해라 호흡 들이마시고 들이마시놓 몸에서 고정시킨 다음에 소리내는 훈련 제첫 영상이 호흡법 담겨져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픈더 보컬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인데요 내 소리를 진단받거나 정확한 피드백을 받고 싶을 때는 누구나 가입하셔서 피드백 올리실 수 있도록 제가 게시판을 마련해 놨습니다.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믹스보이스 연습방법 꼭 연습하셔서 성대결절이나 음성질환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고음을 낼수 있도록 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